얘들아, 우, 상자 안에 꽁꽁 숨어 있어야 돼. 옆에는 그린, 옆에는 블루가 있을 것 같은데. 아, 오, 오. 아, 자, 뒤에 보면은 열쇠, 세계를 찾아 탈출하세요. 이거 레인보우 괴물들을 피해서 탈출하는 것 같은데, 상자 안에 있으니까 너무 느려. 미아야, 네가 한번 상자 안에 나와 봐. 와, 야! 야, 빨리 숨어, 빨리! 어. 으흡. 오, 야, 너 죽어, 그러다가. 한번더 하면 진짜 죽어, 그러니까 야, 하지 마. 후, 후. 자, 얘들아. 어쨌든, 빨리. 열쇠를 찾고 여기 나가. 자 옆에 그린이 있어, 빨리. 키워서 살금살금. 살금살금. 으흡. 오. 으흡. 너무 무서워. 너무 느리니까 한 번, 한 번, 벗어나 볼까? 야. 어, 그, 그. 그, 그, 그, 그, 그, 괜찮아 괜찮아 내가 더 빨라 <웃음> 숨어땅 자 이거 상자를 으흠. 열어봐야 되는데 오 잠깐만. 얘들아 여기 뭐가 있는데? 어? 뭔데 이게? 글쎄 나도 모르겠다 오오? 기 어, 서재방인데 여기에는 열쇠가 없을 것 같은데 어, 여기 칼이 있어 칼이 있다고? 어 여기 야야야 숨어 숨어 어. 오야 <웃음> 어그 내가 오거 아니야? 어? 어? 근처 가면 죽잖아 근처 가면 죽어? 어. 아 맞다 그랬었다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구나 조심해 우리 목숨이 무한이 아니라고 알았어 그치 좀마찬가 그러게 아 우리만 쫓아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 무슨... 야! 야! 어? 지하실인가봐. 내려가보자. 어, 지하실로 가보자. 어 가자, 가자, 가자. 리아는 알아서 할 그래. 거야. 맞다. 지하실로 가자. 야, 저희들 이제 죽지 마. 오, 알았어. 오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. 이쪽 지하실. 아, 이거는 완전할 것 같은데. 그렇지. 어. 오, 와! 어. 오! 야, 지하실야 밴드가 있었어. 이놈은 가자. 얘들아 가자. 자 어쨌든 다시. 빨리 구하러 가자. 가까이 가면 죽고. 지하에는 보라가 있었어. 보라는 상상 안에 있으면 안전해? 그렇겠지. 오. 에이! 와 보라 근데 진짜 징그럽게 생겼어. 에이! 오. 어우 설름돋다 그러니까 와 가까이 가면 죽는다. 여기 상자. 보봐. 여기 여기 여기 있어. 가마판이다. 아. 아 가마판에 들어라. 아 가마판 들어왔다. 벗었어! 와 죽는 줄? 리아야 니가 유인해! 누가 리아요 몰라 나한 명씩 벗어볼까? 그래 나는 미호야 나는 여면이나 어. 리아야 <웃음> 와 진짜 무서워 쟤자 <웃음> <쟤 웃음> <쟤> 앉아있는 <웃음> 것봐야 우리 어... 이제 나가자 지하에 어... 있는 열쇠는 찾은 듯 내가 근데... 고만나 볼게 어, 어, 어. 아니야 네가 죽어, 거기서 그렇게 일자로 있으면 뛰어오면서 나 같이 지우가. 맞네 맞네. 이제 1층에도 열쇠가 있을 거야 분명. 찾아보자. 여기는 그린이랑 블루가 있는 거 같아. 1층에는. 왜 이렇게 빨라? 어, 어, 어 어쩌다 같이 보니. 같이 가. 어쩌다 보니 이렇게 빨라졌네. 내가 그냥 빨리 갈게. 아뭐 어, 별거 없는데들아. 그래? 일어나 돼. 아, 진짜 아. 별거 없네. 그린이는 눈이 안 보이잖아. 야야야 야, 야. 야, 야, 야, 야? 안 보이지 야야야 에나안 보이지 너안 <웃음> 보이지 오 몰라 몰라 몰라 야 블루만 없으면 없으면 돼 가자 그까 그러니까. 너무 쉬운데 상자를 찾아볼까 제 가까이 가면 죽는다 팔이 너무 길어 팔에 닿으면 죽는다 팔에 닿 <웃음> 팔에 닿으면 죽는다 <웃음> 오야 <오. 웃음> 큰일 날뻔 어. 죽을 뻔 야야야 어? 어? 뭐야 뭐야! 에 에! 아나 깜짝이야! 오, 이거 주, 주황색줄, 주황색줄. 어 이거 주황색 줄! 주황색 줄!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면 죽어! 가까이 가면 죽어! 어 얘는 뭐야? 얘좀 이상하게 생겼어! 핑크랑 주황이가 놀러 왔네. 내가봐 상자 좀 찾아봐. 어야어야 어, 어, 상자 찾음! 어디? 여기 여기 여기 여기. 오 오! 육백 번 있다.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. 근데 감오판... 가오판들면은버서지잖아 조심해 오케이 두개 찾았고 오. 자 얘들아 하나는 위에 있을 것 같은데? 위에 올라가보자 어, 그래. 그럼 2층으로 좋은 이야아 빨리 가 어어 어, 알았죠 무서워 죽겠어 나도 무서워 아 답답해 그냥 벗어버릴 거야 그래? 어, 어. 아 도망쳐! 어,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못 따라와 얘네 아, 여기는 아무것도 없나봐 안전한데? 그러게 얘네 멍청해서 못 따라오죠. 여기서 빨리 찾아보자. 모르게. 생각보다 멍청하네. 가바파니 개문들이란. 가바파니 어디 있을까요? 근데 어디서 막 발걸음 소리가 엄청 난다. 나긴. 밑에층이야, 밑에층. 그렇지? 못 올라오겠지? 네? 아이 못 올라와. 첫낸 줄. 야, 너 오늘 언제 왔어? 내가 뭐 깜짝 놀란 줄? 어우나 나, 너가 소리질러서 깜짝 놀라가지고 박스 바로 꼈잖아 아 리아모 나 깜짝 놀라 어 여기있다 아어 이거 아니네? 없다 아 발걸음 소리가 엄청난다고 엄청 웃겼어 마이크로부터 이거 잘 만들었잖아 어! 아... 아! 찾음 찾음 찾음 오케이 열쇠 세개 찾았습니다 세개 찾았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 야, 야 올라왔잖아 미안 우리가 박스 상태라서 말해주는 거 깜빡했어 야나나 나, 나, 찾자마자 갑자기 핑크 우리도 깜짝 놀라서 야나나 나, 나 핑크 보자마자 와나 진짜 놀랐네 아, 야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제 조심해 여 맨날 열쇠 새게 찾았거든? 그린이고 그리고 열쇠 놓을 때 박스 벗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유인해야 돼한 명이 유인해 어, 그... 와 이거 봐봐 유인해야 돼 이거 와오 어, 뭐야 어, 야 레인보우 괴물다 모임 야 내가 이거 내가, 이거 열쇠 설치할 때마다 벗어야 된단 말이야? 누가 유인해줘야 돼 야, 내가. 내가 유인할게 어 리아야 어, 유, 아. 어 리아 유인했는데 아이밍이안 아, 맞았어 리아 멀리로 가야지 아 그렇구나 그래 거기서 벗어 저정지마나 아, 그냥 논다? 어 벗었어 어 주황이 온다 주황이 와 주황이 엄청 빨라 와나 열쇠 노는 때야. 나. 나 죽을 법? 야, 얘들 다 오. 왔어! 여기서 하나 못 났어, 나 지금! 저거, 저, 저거 사람 아니야? 초록이? 와, 나 진짜 소름돋네? 이거 미호가 2층에서 유인하자, 그냥. 그죠? 어. 가, 가, 가, 가, 올라가, 올라가. 어, 야, 삐어 뛰어, 삐어어어 얘들아, 이거, 멀리 유인하고도 한 번에 뛰어와야 될것 같아. 그래. 그래. 두개 났으니까 하나는, 그 1층 그 끝으로 와그그 그 지하창고 내려가는 곳어딘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서! 다 유인하자 다 벗어 벗어 오면 서 왔다 왔다 그치 온다 온다 냄새 맡았다 있어? 왔다 자, 보라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와와나 어? 어! 진짜 깜짝 놀람! 갑자기 보라가 보라가 지하에서 올라왔다 자 이제 애들 입구로 와 입구로 이제 왔어? 왔어 주황이는 빠르니까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오고 여기서 김문이 다쳐야 돼어 애들 미안하다 와 애들 다 나와서 괴물이 다 나왔다고 <웃음>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오, 진정 어오오아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아아어어어어 오. 오오오. <웃음> <웃음> 뭐, <가능한> <웃음> 너브쉐! 아, 우린 악마야 프렌즈 친구들을 저택에서 끄집어내줬어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오히려 게이드가 아닌가? 그렇지 오케이 쟤네는 밖에서 지내고 우린 저 주택을 먹자 어쨌든 이렇게 상자를 이용해서 저택 탈출하기 음, 성공은 아니고 대 실패! <웃음> 두번 쳐! 두번 쳐! 짜! 어쨌든 상자 안에 수... 숨어서 탈출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<웃음>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!